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하나 더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도비의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도비에 프리미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다음또 많이 쓰는게 베가스, 그 다음에 파이널 컷 요세 가지는 어, 가장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요 프리미어 애프터 엠팩트, 그다음이 파이널 컷, 그다음이 베가스인 것 같아요. 네, 셋다 가격도 비싸고 배우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네, 특히 프리미어 요거 배우 잘못 배우시면은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파워디렉터 요거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보다는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약간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네 가지는 약간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에 단순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곰 믹스, 두 번째가 모바비, 세 번째가 밴 믹스, 네 번째가 무브메이커입니다. 요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한세 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바로 편집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전문 프로그램 중에서는 파워디렉트를 제일 추천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직히, 이 파워 디렉터는 일단 필요한 기능만 배우는 데는 얘 2시간 안 걸리거든요. 일단 2시간 정도만 배워도 컷 편집이랑, 그 다음에 자막 넣는 거, 그 다음에 뭐, 트랜지션 효과,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고, 또, 또 배우시면은 또더 많은 기능들도 있어요. 네,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 보다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전문 프로그램 중에서는 파워 디렉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편집자를 직업으로 삼는다. 그러시면은 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요거나 아니면 파이널컷 배우시는 게 낫겠죠. 그게 아니라 개인이 그냥 유튜브 하시려면은 요 파워 디렉터 배우시는 게 편합니다. 요거 이거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이트 말고 해외 언어로 그 파워 디렉터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시면은 지금 아마 8만 원안할 거예요. 평생 라이센스가 8만 원안 합니다. 네. 그다음 단순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요 밴믹스를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밴믹스에 그 자막 넣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자막을 되게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곰믹스랑 어, 밴믹스 중에서 좀 밴믹스가 더 낫더라구요. 네. 일단 제 선택지는 복제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파워디렉트, 단순한 것 중에서는 밴믹스예요. 네. 그 다음 이 휴대폰으로도 요즘 편집을 해요. 휴대폰으로 측아요 찍은 다음에 바로 휴대폰으로 편집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키네마스터인데요. 이파워디렉터라 프로그램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요거그 사이트 가시면은 사이트랑 유튜브에서 밴믹스 검색하시면은 한 시간 정도짜리 강의 있어요. 솔직히 얘는 보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30분만 봐도 사용 가능해요. 밴믹스. 그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위해서 편집을 배워야 되지,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요 파워 디렉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 클로즈업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를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파워 디렉터. 그래서, 밴믹스로 하시다가, 요 밴믹스 무료프로그램이요 요거 쓰시다가, 좀 이제, 좀더 편집에 익숙해져, 익숙해지셔가지고,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실 때, 이 파워 디렉터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편집을 할 일이 있을까 생각되는데요. 음, 일단 키네마스터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써보니까 파워 디렉터가 저전더난것 같더라고요. 파워 디렉터가 PC 프로그램으로도 있지만은 모바일 프로그램으로도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면은 처음에 밴믹스로 편집을 해요. 그 다음 파워 디렉터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앱으로 편집 안할것 같아요. 속도도 약간 느린 편이고 앱으로 자막 입히려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저앱 편집 추천 안 드려요 뭔가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앱 편집을 할것 같은데 뭐 그런게 아니라면은 네, pc로 편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고르실 때 편집 프로그램 배우실 때 고려해 보실 내용들이에요 일부 어떤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교육받으러 가보면은 되게 복잡한 축구 같은 거를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복잡한 효과들은 이미 템플릿으로 나와있어요. 그냥 돈 주고 다운받으면 돼요. 이걸 굳이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까지 만들, 만드는 들만법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내고 다운받으면 돼요. 효과들. 네. 그리고 뭐 영화보면 여러가지 특수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특수효과들을 내가 배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찍는 영상들에 특수효과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띄우거나 효과음을 띄우거나 아니면 크로마키된 영상을 어떤 합성시키거나 이 정도는 특수과를안 배우고도 충분해요. 살 특수일과보다는 그 예능처럼 예능 예능처럼 뭔가 재치는 자막 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특수과가 아니라 우리들은 자막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게 유튜버인지 편집자인지 최악의 경우는 유튜브 교육 받으러 갔다가 6개월 동안 아니면 영상 유튜브를 된다고 영상 편집부터 배워야지 이러면서 편집만 한 6개월 정도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예 시간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죠. 네. 유튜브를 어떤 분들은 찍어서 바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찍어서 저도 바로 올리고 있는데요. 네. 되고 싶은 게 유튜버라면은 네. 영상의 기획, 소재 찾는 거, 스크립트 짜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영상 편집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원석이고 영상 편집으로는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고 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첫 단에 영상 기획이나 스크립트 스크립트부터 먼저 신경을 많이 쓰신 다음에 좀더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편집에 넘어가시는 게 낫죠.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편집해가지고 만약에 막그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편집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편집 인건비가 굉장히 싸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 쌓는다고 편집을 무료로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편집 맡기시면 돼요. 그런데 영상의 기획이랑 스크립트 짜는 거는 누구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오를하지말란 얘기예요. 내 편집 능력을 마스터까지 올릴 이유가 없어요. 네. 되고 싶은 게 편집자라면 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요즘 편집자 인건이 완전 똥값 됐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고 영상 편집을 배우다 보니까 편집자가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1시간짜리 편집하는데 보통 아니 1시간이 아니죠. 3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제대로 편집하면요. 은 그런데 그런 3시간에서 5시간 편집하는데 페이가 2만원, 만원 이렇게도 해요. 네. 그러니까 편집자는 굉장히 지금 완전 전문가 아니면 은 몸값이 똥값 됐어요. 굳이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 편집을 배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편집을 굉장히 잘하시면은 전문가가 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실수 있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러면 시간 투자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편집자 되고 싶은 게 아니시잖아요. 유튜버 되고 싶으신 거죠, 진 거잖아요. 네. 이거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편집에 편집을 열심히 배워야지 편집 능력을 엄청 편집을 배운 다음에 유튜브를 해야지 이러면은 6개월 동안 편집 배우고 나서 유튜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밴믹시 같은 프로그램 쓰시면 은 오늘 2시간 배워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2시간 동안 배운 걸로 1시간 편집해서 바로 영상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최근 트렌드가 영상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신 아니, 영상 편집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 원래 시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3분짜리 영상 편집하려면 은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네, 제가 이상한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영상 편집 능력을 과도하게 올리시려는 분이 있어요. 영상 편집을.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하는 영상 편집은 그렇게 막 특수 효과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상을 자를 수 있으면 돼요. 잘라서 붙이는 게 가능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 간의 전환 효과. 요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영상 전환 효과를 갖다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영상의 전체적인 색감 바꾸는 거. 그리고 효과음 넣는 거, 배경음 넣는 거. 이미지 넣는 거, 자막 넣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예, 완전히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영상 편집에 시간 많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밴믹스로 편집하세요. 지금 밴믹스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영, 밴믹스 사용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다음 주쯤에 밴믹스 사용방법을 제대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긴 해요. 뭐 급하시면 지금 유튜브에서 벤믹스 검색해서 배우셔도 됩니다. 정말로 빠르신 분은 한 시간이면 다 아세요. 그만큼 기능들이 간소하면서 쓸만한 기능들은 쓸 제가 주로 쓰는 기능들은 그한 시간에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영상 촬영까지는 괜찮아요. 웹캠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되,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편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편집 진짜 쉬워요. 네. 간단해요. 편집의 과정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영상 찍는 과정이에요. 일단 영상 기획. 그 다음 스토리보드 짜시면 좋아요. 근데 스토리보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 스토리보드 같은 걸짤 필요가 없죠. 대신 대본 스크립트는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상 찍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찍은 거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편집에 다니에요. 잘라야 돼요. 말도 없는 거 불필요한 거다 자릅니다. 자르고 이어붙이기. 물론 이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여러 장면 찍은 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버리는 게 있을 텐데, 네, 영상을 버리기도 할 텐데, 음, 일단 자르고 이어붙이는 거부터 해요. 그다음에 뭐 할까요? 자막 넣기. 그러니까 저희가 넣는 자막이 영화에서의 특수 효과랑 똑같아요. 자막 넣는 거예요. 자막이랑 이미지 넣기. 그다음 뭐 넣어야 돼요? 효과음 넣기. 그다음 적당한 배경음 넣기. 그다음 원하신다면은 앞뒤에다가 오프닝이랑 그다음에 뭐죠? 오프닝 오프닝 다음에 아우트로. 네 끝날 때 나오는. 이렇게 붙이시면 끝나요. 그리고 뭐 하시면 인코딩. 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들은 밴믹스로 다 가능합니다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밴믹스 프로그램으로 네. 영상 편집 빠르면 2시간이면 배웁니다 오늘 당장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분 중에 누군지 말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편집을 하나도 안하고 올리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말하시는데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볼게요